휴가철이죠 그래서 손님이 없는 매장도 있을 테고 또 휴가철이라서 바쁜 매장도 있을 거예요 매장문을 닫으면 매출이 주는 건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름휴가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들어보시고 판단은 뭐 개인의 자유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여름휴가 갔다 오세요 여름휴가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꼭 있는 공식적인 휴가 기간이에요 여름휴가를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명절은 쉬어 봐야 3일, 4일인데 여름휴가는 길게는 보름까지도 저는 쉴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가게 문을 닫는 건 좋은 구실을 가지고 쉬는 거죠 조금 지쳐 있는 마음 손님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쉴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내 마음도 편안하게 말이죠 장사하면서 제대로 쉬어 본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름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뭐 겨울을 이용할 순 없잖아요 뭐전 겨울도 이용하긴 하지만요 휴가 때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장기간 가게 되면 분명히 평소에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꿈틀꿈틀 떠올라요 이 머릿속에서요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꼭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 적으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기입을 하시든지 간단하게 단어로만 그냥 입력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키워드 형태로 말이죠 예를 들면 요식업은 신메뉴 그리고 다른 타 매장들은 매장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이 휴가를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휴가 그리고 매장 개발의 시간인 셈인 거죠. 평소에는 사실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잘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. 노력을 해도 말이죠.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무언가 여유를 좀 불어넣고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하면서 번뜩이는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10일 동안 쉬기로 했어요 단기간 매출을 포기하는 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지만 이 기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기간 매출이 상승할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단순하게 휴가 기간 동안 손님들이 못 왔으니까 그 이후. 시간에 많이 온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휴가 기간에 변화되는 내 모습에서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몸가짐, 마음가짐 뭐 생각의 변화가 말이죠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은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휴식에 대한 많은 이론들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굳이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뭐 매장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나 자신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휴가를 계기로 변화하는 거죠 그게 생활 습관이 되었든 아니면 무언가를 새로 배우든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는 이렇게 유튜버를 하게 됐네요 휴식 후에 말이죠 장사가 잘 되면 잘 돼서 못 가고 안 되면 안 돼서 못 가는 게 여름휴가인데요 오히려 장사가 안 되면 더더욱 가야 하는 게 여름휴가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을 올려봤자 얼마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쉬어가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장사가 안될때 휴가를 가게 되면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기간 동안에는 날아가 버리게 돼요 비록 돈은 못벌 오히려 돈을 조금은 써야 하지만 남들은 여름휴가다 뭐 해외도 가고 바다라도 가고 하는데 장사 안되는 가게에서 하루 10시간씩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갔다오고 나면 10시간씩 장사 안되는 가게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내 자신이 무언가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 달에 순이익이 딱 50만원 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회사는 내 마음대로 쉴수 없죠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장사를 하면 내 가게니까 조금 더 자유 여유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안 그런 거죠 이번에 그걸 한번 즐겨 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여름휴가를 한번 즐겨 보세요 상사나 휴가 기간 때문에 눈치 보거나 월차 좀더 붙여서 쉬고 싶은데 괜히 한 소리 들을까 봐 하지 못한 부분을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게잖아요 쉬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되거든요 회사 그만둘 때 생각했던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말이죠 이게 가장 큰 회사와 장사의 차이인데 여태 그걸 못 즐겼으니까 이제 꼭 한번 즐겨 보세요 저도 회사 꽤 오래 다녔는데 10일씩 휴가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못 쓰는 거죠 지금은 정반대죠 야근도 없고 휴가도 길게 쓰고 좀 어이없는 이유 5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생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 안 가서 아낀 돈 그리고 가게 문 열어서 번돈 죽을 때 싸들고 가지 못하죠 하지만 여름휴가 때 만든 추억이랑 이 쉼의 가치는 지금이 아니면 못 만들죠 변화도 없고요 욜로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공식적으로 쉴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장사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남들 쉴때못 쉰다는 그런 편향된 시선을 버리고 이번 여름휴가부터는 한번 휴가를 꼭 즐겨 보세요 여름휴가 길게 가면 손님이 끊기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셔서 1년 2년 이렇게 짧은 기간만 장사하실 거 아니라면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길게 쉰다고 해서 손님이 꼭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단 3일만이라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여름휴가 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전 여름휴가를 안 가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장사가 안 되든 잘 되든 항상 갔다 왔으니까요 쉬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권프로였습니다